원, 투, 3리 걸어치기 짧게, 회전 빼고, 오케이, okay, 좋았어. 아씨, 두껍다. 이앞 yeah, 투, 들어갔는데요. 아투라니깐 들어와서 확인해봐. 투맞제아 쿠션부터 맞았잖아요. 보고도 추락 그래요? 흠 아이고 그래 한점 치워 무고소 어쨌든 미안해요 <웃음> 이런 양아치 새끼 동 진짜 더 나온다 왔다갔다 친다 네 하고싶은거 해봐 아! 어? 이렇게 간다고? 왔다갔다 맞지? 왔다 <웃음> 임마 왔다 임마 왔다 임마 50에 30이면 단쿠션 주막 맞고 20 떨어지니깐 이건 투뱅크 맞아있는 고민에 웬 백차 이런 샴 20을 차버렸네 죄송합니다 뭣이 죄송 투뱅크 쳤는데 10을 더 봐서 백차 나는 바람에 What? 사람 하환장하겠네 <웃음> 비껴치기 길게 포지션, 넌 죽었어. 아! 누가 내 팀에 침발라 놨냐 아무리 그해도 초크 질부터 이게 뭐야? 뱅크샷이여 온대로 느낀대로 잉난대로 잉. 짧은 각 뒤돌 회전 이빠이 살려놓자 아이씨 경쾌한 소리 들어와 착석 어... no! 아웃다 미어노용 걸어치기 칠까? Nope. n 이 p e Nope. Nope. n 이 p e Nope. Nope. Nope. Nope. Nope. 쓰 o 어 e Nope. Nope. Nope. Nope. n 네 p e n o 꼬꼬꼬꼬꼬 이건 미안하게 됐네잉 아 와따 잘 치요.